스트레칭 다 같이 해보실게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로 골반을 서클하는 걸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한 다리 한 다리 천천하게 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오른 다리부터 무릎 구부린 상태로 무릎으로 고관절을 서클 안에서 바깥쪽으로 후 여덟 번 하실게요. 앤3 골반 다 흔들리지 않게 four. and 5, and 6, and 7, a n 8 좋아요, 리버스. e n 하나, a n 다리를 무릎을 통해서 돌리실 때 골반 전체가 흔들거리지 않아요 골반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고관절, 힙소켓만 돌려주실게요 a n 쭉, 두번더 8. 좋아요. 마지막 N A 발 바꿔서 그대로 N 후자 호흡 속도와 맞춰서 하실 거예요. N t h 반대 골반 돌아가지 않게 4. o u r N five N s N s 호흡하면서 e 리벌스 하실게요 and 후 너무 크게 돌린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고관절이 부드럽게 어디서 덜그럭덜그럭 소리 나지 않게 갈리는 느낌 들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기름칠 한다고 라 생각하세요 세번더후 and 두번더 라스트 후 좋으세요 자 그대로 우리 편안하게 힙 스트레치 오른다리 잡아서 그대로 홀드. 후 호흡하시면서 후 뻗은 다리 길게 뻗어주시고 구부린 다리도 골반 뒤 꼬리뼈 우리 천추 있는데 부드럽게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그대로 사이드로도 후 좋아요. 무릎이 어깨 겨드랑이 쪽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자, 이때 반대쪽 골반이 따라오면 은큰 효과는 없겠죠. 그대로 반대쪽 골반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면서 반대다리 할게요. 그대로 가슴 앞으로 흐 골반 엉덩이 바닥으로 지그시 뻗은 다리 발등 끝까지 뻗어주세요. 그대로 턴아웃으로 사이드, 겨드랑이 어깨 쪽으로 후. 계속 호흡과 함께 후. 자 이제는 누워서 두 다리 턴아웃해서 편안하게 개구리 다리로 그대로 계실 거예요. 후. 편안하게 호흡만 하시고 릴렉스 하실게요. 호흡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이 이완되는 느낌을 듣고 도록 해 주실게요 만약에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하시면 허벅지 무릎 뒤쪽에 쿠션이나 베개에 양쪽에 두시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허리가 너무 앞으로 전만 되지 않도록 호흡 좋아요. 한쪽 옆으로 누워서 우리 골반 운동 잠깐 하실 거예요. 팔 베개 하시고 클램 동작 하실 거예요. 자, 스무 번씩 하실 거예요. 두 다리 플렉스 한 상태, 윗다리만 오픈. 좋아요. two, and, two, three, and, two, 시선 멀리 봐주세요. four, and, two, five, and, two, six, and, two, seven and o e i g n d nine 열번더 하실 거예요. 자, 팔 베개 있을 때 머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시면 편안한 높이의 베개. 또는 블락을 내주시고요. 머리끝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옆구리는 살짝 바닥이랑 떨어져 있어요. 우리 선생님, 영주 선생님이 손으로 받친 부분이 허리 살짝 들어간 움푹한 부분이세요. 흐, 들, 두개 더. 흐, 라스트 앤 흐, 아주 좋아요. 자이 상태로 이제는 팟세에 펄스 하실 거예요. 쭉빈 상태, 윗다리 턴 아웃 하셔서 무릎 패세로 어깨로 펄스. N two 열 번, three, N four, N five, N six, N seven, eight, N nine, N ten. 그대로 대벨로 빼쭉열 번으로 쫙쫙쫙 플렉스 다운. N two. 길게 미는 거 (N3) And (N) And 뒤꿈치 길게 (4) (N) (6) (5) (N) 길게 키도 커지세요 (6) (N) (6) (N) d (2) (2) v e (9) N (2) (3) (4) (5) (6) (7) (8) (9) (10) N 2 8 2 2 9 2 좋아요. 자,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치 하실게요. 잡고 가능한 만큼만 당겨주세요. 흐. 불안하시면 밑에 다리 저렇게 밴드로 하셔서 면적을 넓게 이용하셔도 되세요. 편안하게 좋아요. 반대다리 해보실게요. 그대로 반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클램 동작부터 20번, 10번씩 두세트 하실게요. 그대로 플렉스 하시고 밑에 옆구리 살짝 띄놓고 그대로 오픈, 앤, 좋아요. 앤, 투 앤, 다리가 오픈이 될때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등이 납작하고 엉덩이 뒤도 납작하게 계속 i 6, 앤, 둘, 세븐, 엔, 둘, 에잇, 엔, 둘, 나인, 엔, 둘, 열번더 하실게요. 계속, 엔, 후, 엔, 호흡하시면서 몸통 앞에, 옆에, 밑에, 뒤에 다힘 주시고 판판하게 유지하세요. 후, 엔, 둘, 후, 엔, 둘, 후, 엔, 쫀득쫀득하게 후, 엔세개 다요. n 에잇, 앤, 두, 나인, 앤, 라스트, 앤, 텐, N 좋아요. 다리 쭉 펴시고 위에 다리 턴아웃으로 파스 펄스 하실 거예요. 턴아웃, 파스 하시고 펄스. 원, 앤, 투, 앤, 쓰리, 호흡, 포, 시선 멀리, 파이, 앤, 식스, N 세븐, 에잇. N, nine, and ten. 연결해서 데벨로 빼 피시고 플렉스 다운 요렇게 할게. 파세, 데벨로 빼 플렉스 다운. N 파세, 데벨로 빼 다운. N 파세, u 길게 N 쭉 위로 길게 다섯 개더 s i 쭉 s e 길게 e and two more, and n n e n d n 좋아요. 그대로 다리 들어서 스트레치. 밑에 다리 비셔도 되고 구부리셔도 되고 편안하게 땡겨주세요. 후. 허벅지 안쪽이 길게 늘어난 느낌. 이때 위쪽으로 다리가 돌아가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하지 않도록 몸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일어나시고 짚고 일어나세요. 자, 앞바다리 또는 나비 자세로 하셔서 앞으로 가슴 쭉 내려가서 스트레칭으로 조금 계실게요. 후, 호흡 정리하시면서 그대로 후, 그대로 이제 사이드로 다리를 쭉쭉 피셔서 우리 사이드 스트레칭으로 연결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시고 다리 사이드로 오픈해 주세요.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치 왔다 갔다 8번 해보실게요. 가능하신 만큼만 사이드 해주시고 그대로 후 상체 호흡하시면서 and 길게 왔다가 반대 후 a n 길게 가운데 키 커지시고 a n 후 n 발끝 길게 포인 하셔도 돼요 그리고 플렉스 하셔도 상관없어요 후 and, 두 n 후 n 길게 키 커지시고 a n 어깨 키 멀리 항상 a n 한 번씩 더 할게요 a n 후 앤둘 뒷무릎 길어지시고 라스트 후앤 좋아요 그 상태 그대로 앞으로 가슴 닿기 그대로 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취영 선생님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주시면 좋고요 이 스트레칭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배 앞이나 가슴 앞에 블럭이나 큰 쿠션 두시고 그대로 계셔도 되세요. 자, 일어난 상태로 피존 스트레치 아시죠? 우리 앞다리 밴드, 뒷다리 쭉 그대로 스트레치 후 그냥 엎드리시는 것보다 자기 배꼽이 정강이 구부린 다리 정강이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해주세요 좋아요 뒷다리 발가락 세우셔서 뒤꿈치를 길게 일어서 힙 부분도 힙 앞에도 스트레칭 시원하죠? 호흡과 함께 흐 자, 그대로 상체 세우셔서 그대로 기지개 키듯이 상체도 뒤로 흐, 가슴이 천장을 가게 몸이 뒤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배꼽부터 가슴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반대다리도 비존 스트레치 배꼽이 정강이 앞으로 넘어가게 배도 허리도 길어지게 스트레치 뒷다리도 쭉 밀어서 뒤꿈치가 뒷벽을 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무릎이 아프시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대로 상체 일어나셔서 그대로 배꼽가슴 위로 기저에 기듯이 쭉 좋으세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한 다리만 개구리 다리로 엎드려서 쉬실 거예요. 배 대시고 오른 다리 개구리 그대로 붙여. 고관절 안쪽과 뒤쪽 다 스트레칭이 되실 수 있도록 후. 이마도 가운데로. 후 고관절 부위를 잘 스트레칭 해주시고 릴리즈를 해주시면 노폐물이 쌓였던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데 아주 좋은 순환운동이 되세요. 반대쪽 다리도. 후한 다리가 너무 쉬우신 분들은 양쪽 다리 개구리로.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만약에 양쪽 다리를 하시고 싶으신데 너무 타이트 하시면은 골반 앞쪽에 우리 아랫배 앞쪽에 음 부드러운 쿠션 조금 무게 높이감 있는거 대주시고 해주시면은 부드럽게 열리실 수 있어요 숨 참지 마시고 호흡 후, 호흡은 항상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반복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아기 자세로 한번 쭉 일어나서 스트레칭 후. 자 우리 다음으로는 닐링 스트레치를 하실 거예요. 한 다리는 런지 자세처럼 앞으로 밴드, 뒷다리는 뒤로 무릎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무게중심을 앞다리 쪽으로 해서 그대로 뒤로 갔다가 또 앞다리 플렉스로 스트레칭 요렇게 왔다 갔다 네번씩 할게요. 1, 2, 3, 4 뒤로 1, 2 이때 골반 나란히 M. 다시 1, 2, 3, 4 뒤로도 1, 2, 3, 4 라스트 후, 두, 쓰리, 포, 뒤로도 후, 두, 쓰리, 포, 좋아요. 자, 그대로 뒷다리 밴드 어, 발가락을 세워놓으시고 자, 뒤꿈치를 밀면서 무릎을 쫙피실 거예요. 이때 앞다리가 일어나시지 않아요. 머리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드하실 거예요. 잠깐 내려놨다가 자 아시겠죠 발가락 세운 상태로 뒷다리 뒤꿈치를 밀어서 푸시 하지만 키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 높이 그대로 유지하세요 좋아요 두번 더 할게요 그대로 후 그대로 양쪽 골반에 위치 똑같이 좋구요 둘. 라스트 한번 더 뒤꿈치를 밀어서 뒤꿈치 좋아요 둘.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앞뒤 스플릿 스트레치 앞뒤로 스트레칭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뒷다리 밴드로 하신 상태로 앞다리만 피시고 그대로 스트레칭 하셔도 되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 스플릿 스트레칭은 안되세요. 뒷다리 편안하게 구부리고 하시고요. 호흡, 흐. 자, 이제는 반대쪽 닐링 힙 스트레치 같이 하실 거예요. 반대 다리 앞으로 90도 밴드, 뒷다리 발등 내려놓고 처음에는 앞으로 밀어주세요. 흐, 좋아요. 엔 뒤로 가서 플렉스. Two, t h 계속 반복, 앞으로, 呃, 그 h 앞에가, 골반 앞에가 스트레칭되게, 뒤로, 그렇죠, 피는 다리, 햄스트링 쪽이 스트레칭이 되게, a n 앞쪽 쿼드 스트레칭되게, a n 늘 햄스트링 뒤쪽 스트레칭되게, and, last, and, 둘, 셋, 넷, 블랙스, 후, 둘, 셋, 넷. 자, 니 오프예요. 밴드 앞다리, 뒷다리 발가락 세우시고요. 뒤꿈치를 밀면서 무릎을 쫙펼 거예요. 앞뒤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앤 다운, 요렇게세번 더. 좋아요. 발가락 세웠다가 뒤꿈치 쭉, 2 쓰리, 오, 좋아요. 두번더 할게요. <웃음> 앤, 둘, 어이샤, 그렇죠. 쭉, 둘, 라스트예요 앤, 둘, 뒤꿈치 밀어서 양쪽 골반 돌아가지 않게 11자 두 골반이 앞을 보고 계셔야 돼요. 앞뒤 스플릿 스트레치 되는 만큼만 좋아요. 쭉, 후, 가슴 닦기 스트레칭은 한번 한다고 늘지는 않아요. 꾸준히 매일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함께해 주시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는 많이 편안하게 늘어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일어나셔서 다리 사이드 스트레칭으로 끝내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만 다리 오픈하시고 그대로 가슴 닫기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랫배 밑에 베개 두꺼운 거 깔아주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팔쭉 삐시고 그대로 한숨 쉬면서 후 마무리 그대로 잘하셨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